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일 퀘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의 정원 일일 퀘스트에서는 고대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의 강화제와 4단계 각성 주문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장비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퀘스트예요 그리고 퀘스트의 달성은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 장점이 낮을 때부터 매일 퀘스트를 완료하여 강화제와 주문서를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시내 정원에 입장하는 방법은 히라마 산맥 동부 11시 방향에 있는 세기의 배꼽에 위치해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정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서버의 세력과 매칭이 되어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퀘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평화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해요. 배꼽에서 입장하면 5개의 문이 있는 공간이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면 시내 정원의 특정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일 퀘스트를 수락하기 위한 NPC들은 문으로 이동하는 위치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 이동해도 상관은 없어요. 시내 정원으로 입장하면 보라색 표시의 퀘스트가 있는 요정이 보일거예요 영상에선 퀘스트 표시가 없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미 받아둔 상태라서 표시가 없는 거예요. 퀘스트를 수락하면 오른쪽 상단에 정령의 부탁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정찰등급과 다음 등급까지의 수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원의 일일 퀘스트는 특이하게도 특정 행동을 통하여 정찰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고, 최대 12단계까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정찰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몬스터 처치, 적대세력 처치, 식물 채집, 일반 낚시 생존이 있으며, 생존의 경우에는 안전지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정찰 경험치를 조금씩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존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찰등급은 6단계까지이며, 적대 세력이나 몬스터에게 죽을 경우 정찰 경험치를 2500점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식물 채집에 대한 것이에요.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자라나는 식물의 종류는 차이가 있으며, 채집으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인 몽환의 이슬, 열아의 꽃잎, 공허의 이파리는 포션 및 이프 장비 각성 주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어요. 또한 채집숙련도의 영향을 받으며 비숙련 기준으로 50의 노동력을 소비해요. 식물을 한번 채집하면 상승하는 정찰 경험치는 30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소비 노동력 대비 효율이 낮은 편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장점이 낮은데 정찰 등급도 달성하면서 골드까지 벌고 싶은 유저에겐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방법은 일반 낚시예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로 꿈틀꿈틀 지렁이와 낚싯대가 필요하며 정원 밖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낚시를 하면 돼요. 일반 낚시의 경우 오른쪽 클릭으로 자동 낚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탐험 경험치를 10바퀴 습득하지 못한다는 점과 잡은 생선의 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채집과 낚시로 상승시킬 수 있는 등급의 최대치는 6단계까지이며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단계마다 습득할 수 있는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의 개수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단계까지는 올려두고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번에는 사냥으로 등급을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냥은 신의 정원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여 정찰 등급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몬스터들은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장비가 일정 수준까지 성장한 유저가 아니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만일 죽는다면 정찰 경험치를 잃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도핑 아이템인 정령의 보호를 사용하게 되면 30분 동안 사냥으로 습득하는 정찰 경험치를 50%만큼 증가시켜주고, 사망시에 감소하는 정찰 경험치의 페널티가 없어지는 대신에 도핑이 사라져요. 도핑 아이템만 계속 먹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사용하면 1시간의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용은 불가능해요. 정원의 몬스터들은 종류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비의 속성에 대해 추가 데미지와 데미지 감소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따라서 본인의 무기 속성에 따라 추가 데미지를 받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좋으며, 파티 사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킬러와 함께 사냥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파티를 공격대로 전환하게 되면, 습득하는 정찰 경험치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평화시기의 사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찰 등급은 최대 6단계까지이며 이후 단계부터는 전쟁시기에 사냥을 해야 올릴 수 있어요. 또한 전쟁시기에는 평화시기보다 더 높은 탐험 경험치를 습득할 수 있으며 레이드 몬스터도 출몰해요. 레이드 몬스터에 대한 것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퀘스트의 완료는 문 앞에 위치해 있는 NPC에게 할수 있으며, 보상으로 받은 상자는 바로 개봉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상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음날 퀘스트 수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상으로 얻은 정원의 강화제는 고귀한 이상의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이며, 영롱한에 비하면 상승하는 경험 치량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각성 주문서 4단계는 신화등급 이상의 고귀한 고대장비를 각성할 때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태초까지 찍고 순고안으로 각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정찰등급 6단계 이상의 보상은 강화제와 주문서를 약간 더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상자와 빛나는 연마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주머니는 노동력 50을 소모하여 4골드 50은 정도를 습득할 수 있는 주머니로 계승자의 주머니에 비하면 효율이 3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